안녕하세요 피트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아반떼 AD 스포츠용 디커 핸들 장착입니다 밸류 플러스 트림으로 출고된 아반떼 AD입니다 열선 핸들을 추가하지 않아 우레탄 핸들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우레탄이 주는 다소 저렴해 보이는 외관과 촉감 그리고 열선 기능의 부재로 핸들 교체를 진행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열선 기능 유무 차이가 정말 크죠 준비한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모두 현대모비스 정품으로 가장 먼저 AD 스포츠에 적용되는 디커튼들입니다 스티어링 하단이 수평으로 되어 있어 승하차시 무릎 간섭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장점이 있으며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함께 핸들 뒤쪽을 보면 패드시프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툼한 가죽 마감과 함께 빨간색 스티치로 마감되어 있어 스포티한 외관은 물론이고 그립감도 매우 훌륭하죠 에어백 모듈도 스포츠용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원형 핸들과는 형상부터가 맞지 않아 호환되지 않거든요. 오늘 작업은 열선 핸들 기능도 포함되기에 추가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글라스프링과 BCM의 경우 사양에 맞는 부품으로 교체해야 열선 핸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특히 BCM의 경우 가지수가 워낙 많아 정확한 사양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사양을 장착할시 각종 경고등과 함께 전장품의 이상 증상이 발생합니다 신규로 추가되는 배선들은 차량에 맞게 미리 재단 및 1차 마감에 두었으며 정비 지침서에 명시된 굵기를 사용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에어백 모듈과 핸들을 탈거합니다. 기존 클락스 표링을 제거하구요. 동승석 쪽으로 이동해 기존 BCM을 제거 후 커넥터에 순정핀 삽입을 통해 미리 만들어둔 배선을 연결합니다. 신품 BCM을 장착하구요신규배선은 흡음 테이프로 감싸 잡소리를 방지해주었습니다. 이제 스위치 작업입니다 센터콘솔 스위치 어셈블리를탈거해 열선 핸들 사양 버튼으로 교체합니다 중간 커넥터에도 순정핀 삽입을 통해 배선을 추가해 주고요 이렇게 하면 차후 다른 작업이나 수리 등을 통한 센터콘솔 탈부착 시 출고 사용과 동일하게 잭 바이잭으로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배선 작업을 마친 후 신품 클락 스프링 및 핸들을 장착합니다 나사 풀림 방지제를 도포한 허브 볼트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 신품 에어백 모듈을 장착하면 하드웨어 작업은 끝납니다 배터리를 연결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스위치 인디케이터 풀도 잘 들어오고 핸들의 온기도 잘 느껴지네요 여기까지 작업하면 계기판에 TPMS 경고등이 표출되는데요 BCM이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용 진단기를 이용해 TPMS 센서, ID 값 입력 및 코딩을 진행합니다. 계기판에 경고등이 사라졌죠. 작업과 관련된 폴트 여부를 체크합니다. 깨끗하네요. 완성되었습니다. 핸들, 좌우, 펑션키 모두 잘 작동하며 크로즈 컨트롤도 잘 동작하네요. 시속 30km 이상에서 사용자가 설정해둔 속도를 유지해주며 스마트 크로즈 컨트롤과는 다른 기능입니다. 패드 시프트도 잘 작동합니다. 운전의 재미를 더해줄 부분인 것 같네요. 열선 핸드 사용을 원할 경우 콘솔에 위치한 스위치를 누르면 되며 알맞은 온도로 손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겨울에는 꼭 필요한 기능이죠. 디커 특유의 디자인으로 인해 승하차시 무릎 간섭에서도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죠. 디커핸들이 주는 특유의 스포티함과 세련됨으로 인해 실내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가죽으로 마감된 만큼 그립감도 훌륭하고요.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입니다. 이상 아반떼 AD 스포츠용 디코텐드 장착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